안녕하십니까 12월 20일자 해외선물 미국옵션 원기충전 방송을 진행하는 저는 유진투자선물 김억수입니다 그럼 해외주요뉴스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전일 뉴욕증시는 모두 하락세로 마감했습니다 미증시는 12월 중국기업 신뢰지수 급락 등으로 경기침체 이슈가 여전히 발목을 잡으며 부진한 모습을 보였는데요 이와 더불어 연준위원들의 금리 상향 가능성 언급도 시장에 하락세를 키웠습니다 특히 대형기술주 중심으로 하락했는데요 메타는 EU의 독점금지법이 부각되면서 4% 이상 하락했습니다. 독점금지법 위반과 광고시장 부진 우려로 애플, 알파벳 등이 부진했는데요. 전반적으로 긴축에 대한 우려와 경기 침체에 대한 전망에 매물이 출해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원인은 중국 코로나 규제 완화 및 경기 부양 노력으로 수요가 증가할 것이란 전망에 상승했네요. 연말이 다가오지만 산타랠리에 대한 기대는 어려워 보이는데요. 긴축과 경기 침체에 대한 분위기가 시장 전반에 퍼지고 있는 모습인데요. 개별 종목군의 부정적인 이슈도 투자 심리를 위축시켰네요. 이로 인해 국채 금리도 급등을 하며 2년물이 4.2%가 넘기도 했는데요 하락장이 계속되는 만큼 투자에도 신중을 기하셔야겠습니다 다음은 유진선물 고객들의 매수매도 포지션 동향을 통해 나스닥 장세를 분석해볼까요? 나스닥 매수매도 포지션 동향은 HTX 화면번호 402로 트레이딩 커뮤니티를 통해 실시간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왼쪽의 차트를 보시면 나스닥은 매수 87%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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으로 금일 발표될 펀더멘털 이슈에 관하여 당사에 상장된 50개의 미국 주식옵션과 관련하여 알아보겠습니다. 12월 20일 금일 주요 경제의표는 한국시간으로 오후 10시 30분에 11월 건축 승인건수 발표가 있습니다. 이전치는 151만 2천건이며 예측치는 이전치 보다락한 148만 5천건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미국 주식옵션 관련 기업들의 기업 이벤트 일정은 없습니다.